자이 민원인 제대로 응대하면 우리 기관이 조금 더 발전하는데 약이 되는 중요한 존재일 겁니다. 그렇지만 실제 상황에서는 민원인 응대 문제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시겠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카인드 이 에디케이션 김주리 대표님과 함께 민원인을 효과적으로 응대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가 고객 접점이 있는 곳에서 일을 하다 보면 반드시 크고 작은 문제가 발생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불만이 생기기 마련이더라고요 자, 근데 우리가 이런 말을 하잖아요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웃음> 근데 현장에서 사실 민원처리를 하시다 보면 즐기기까지는 좀 힘드실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어, 이렇게 피할 수 없다면 전략적으로 행동하라 정도는 가능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략적으로 대응하라 이 전략이라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네, 여기서 말하는 전략은 민원의 속성을 분류하고 그 속성에 따라서 다른 응대 매뉴얼을 적용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민원인의 속성을 명확하게 정리해서요. 전략적으로 응대하시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이 본격적인 전략에 들어가기 전에요. 먼저 알고 계셔야 하는 민원인의 심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알아야 전략도 제대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좀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려운 질문 하나 드려 볼게요 어 민원인 응대가 왜 힘들까요? 아 글쎄요 민원인들은 늘 화가 많잖아요 <웃음> 화를 내시니까 좋은 말로 하면 될 걸로 왜 그렇게 화를 내는지 보면서도 좀 이해가 안될 때가 있긴 한데 그 부분이 제일 힘들지 않을까요? 맞아요 뭐 화내기, 짜증내기, 우기기, 하소연하기 이런 것들처럼 민원인들은 불만을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응대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감정표현 방식에만 집중하는 건 민원인의 심리를 이해하는 관점에서는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민원인들이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에만 집중을 하시게 되면요. 정작 아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그 이유를 생각하지 못하고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이 화내고 짜증내는 행위는 이분들이 자신의 감정을 밖으로 드러낸 사인에 불과하잖아요. 그러면 은 부정적인 표현이나 그러니까 뭐 사인을 만드는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야 된다는 말씀이네요. 네 맞습니다. 이 민원인 대부분은요 이 지원을 정말 꼭 받고 싶다라는 절박함 속에서 우리 기관을 찾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을 하면 아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어떡하지? 라는 불안함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뭐 어, 내가 남들보다 손해나 피해를 보게 되는 건 아닐까 아니면 내 사업규모가 작기 때문에 나, 나를 무시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할 거예요. 이 결국은요 지금 발생한 그 상황 자체가 아니라 그 상황으로 인해서 내가 볼 손해나 피해를 걱정하는 불안함이 그 민원인의 마음속에 존재하는 겁니다 그 불안함을 표현하는 방식이 어떤 사람은 화가 되고 어떤 사람은 우기기가 되고 어떤 사람은 하소연이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불안하기 때문에 저렇게 표현하는 거구나 라고 응대자가 민원인의 심리를 파악하지 못하면은 민원인이 화를 낼때왜 저러는 거야? 이렇게까지 화낼 일인가? 하고 덩달아서 함께 불만을 가질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나는 정상인데 그 민원인이 비정상이냐? 라는 생각이 사로잡히게 되면요. 이게 나도 모르게 민원인에게 잘못을 인지시키려는 언어를 사용하게 되고요. 또는 잘못을 민원인에게 돌리려고 하는 행위를 하게 되겠죠. 그러면 민원인은 응대자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관심이 없고 잘못을 나한테 돌리려고 하는 것에 더큰 불안을 느끼게 되면서 더 강하게 감정을 표출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어떻게든 민원인이 진정하고 합리적인 합의점을 찾아가는 대화를 하게 만드는 게 우리가 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응대자는 화내는 민원인을 보면 아, 이분이 아주 불안한가 보다 라고 생각하시고요 그 불안이 작아지게 만드는 것을 먼저 시도하시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아, 이게 중요한 포인트였네요 불만을 표출하는 분이 있다면 민원인이 왜 불안할까 한번 생각을 해보고 불안 요소를 제거하는 거 이것만 기억을 해도 응대가 아주 순조롭게 시작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민원이 응대 노하우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 텐데 어, 민원인들을 모두 똑같은 방법으로 응대하면 안 되겠죠? 네 맞아요. 불만이 있다고 해서요. 모두 같은 민원인이 아니더라고요. 이 불만의 원인에 따라서 좀 유형으로 나눌 수가 있고요. 뭐 일반적으로 우리는 불만 고객을 컴플레인, 클레임, 서비스 실패, 블랙 컨슈머, 악성 고객, 뭐 다양한 용어로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단어들은 사실 같은 의미가 아니라 모두 조금씩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우리가 만나는 민원이 역시도 그 불만의 속성에 따라서 명확하게 정의를 내려서 분류를 해야만 적절한 응대 전략을 고를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민원인은 어떻게 좀 구분지을 수 있을까요 우리 민원인의 속성을 크게는 두 가지로 분류해 볼수 있어요 먼저 사례를 보면서 어떻게 다른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좋습니다 그럼 제가 민원인 역할을 해볼게요 연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아이 평가 결과가 이상합니다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공정하게 심사된 거 맞아요 이런 불만 사항에서 주목해야 할 내용은 바로 이상하다라는 점입니다. 자, 이런 단어는요. 대표적으로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느낌을 표현하는 단어죠. 어, 해당 결과에 대해서 사실 문제를 느끼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 민원인은 유독 이상하다고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자 그럼 다음 케이스로 넘어가 볼게요. 자 창업진흥원 시스템에 문제가 있어서 접수를 못한 거면 따로 보안 방법을 제시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사례에서는요 시스템에 문제가 있어서라는 내용이 키 포인트입니다. 민원인의 잘못이 아닌 기관에서 제공하는 시스템의 문제가 있어서 민원인이 피해를 본 경우인 거죠. 이렇게. 불만의 원인이 고객의 주관적인 기준인지 아니면 기관이나 응대자의 실수로부터 시작된 객관적인 기준인지를 가려내는 것이 민원응대를 시작하는 첫 걸음이 될 겁니다. 어, 두 고객 모두 불만이 있는 건 맞지만 첫 번째 상황은 컴플레인성 민원 두 번째 상황은 클레인성 민원이라고 부릅니다. 컴플레인 고객은 불평이나 불만을 제기할 때그 기준이 개인의 주관적인 생각이나 느낌 혹은 또 감정에 기인하는 유형이겠네요. 네, 컴플레인성 민원인은요. 자신이 기대한 응대 품질하고 실제 응대를 받은 응대 품질 사이의 차이를 불편함으로 인지하는 경우라고 볼수 있어요. 예를 들어 보면 기대했던 제도나 시스템이나 시설이 막상 경험을 해보니까 만족스럽지 않게 느껴질때요 그때 불편함을 느끼는 겁니다. 그 불편함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제 응대자에게 시정과 개선이나 뭐 사과를 요구하는 것이 주로 이 컴플레인 민원의 목적이죠. 네, 그러면 이 클레임성 민원은 컴플레인과는 다르게 객관적인 팩트에 근거해서 불만을 품고 있는 민원인의 유형인가요? 네, 그래서 클레임성 민원인은 기관이나 응대자로 하여금 실질적인 책임과 보상을 요구하게 돼요. 뭐 기관이나 응대자가 정보를 제공하거나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약속한 어떤 내용이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에 민원인은 그걸 근거로 이행을 요구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컴플레인성 민원은 말 그대로 주관적인 기준에 의한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않아도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기관이나 응대자의 과실이 아닌 거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민원인이 제시한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해줘야 되는 의무는 없습니다. 그런데 요 이럴 때도 충분한 감정인정 표현을 사용하시면서 공감을 표현하시는 것이 좋아요. 왜 우리가 초반에 불안감을 없앨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게꼭 필요하다고 라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죠? 자, 그리고 그 후에는 해결책은 아니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민원인의 상황이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는 차선함을 제공하려는 노력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뭐 나는 아무 잘못이 없으니까 민원인 당신이 다 알아서 해결하세요. 이런 태도는 민원인의 불안감을 더 키우게 되겠죠. 이 불안이 그게다라고 더 이상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라고 느끼는 민원이 되면요. 결국 공격적으로 변하게 돼요. 그리고 그 공격성은 상위 책임자를 찾게 되거나 아니면 상위 기관에 불만을 제기하는 것 같은 우리가 좀 무서워하는 극단적인 <웃음> 행동을 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클레임 고객의 경우에는 반드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정말 중요하겠네요. 자 어쨌든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민원인이 문제 제기를 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해 주셨어요. 클레임성 민원인을 응대할 때는요. 기관이나 응대자가 잘못한 부분의 사실 인정이 가장 먼저 표현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과를 해야 한다라는 뜻이고요. 그러고 나서 그 일이 일어난 배경을 상황 배경을 민원인이 납득할 만한 수준에서 간단하게 표현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반드시 해결 방안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정리를 해보면 민원인의 속성에 따라서 컴플레인과 클레임으로 나누고, 컴플레인성 민원인은 감정 인정에 차선한 제시, 그리고 클레임성 민원은 사실을 인정하고 해명하고 해결안을 제시하는 걸로 응대 전략을 각각 적용해 볼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좋은 응대의 기본 전략을 함께 알아봤는데요. 실제로 말에 적용하는 건또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표현하는 방법을 좀 알려주실 수 있으세요? 컴플레인성과 클레임성 민원을 응대하는 기초화법 매뉴얼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예스, yes, 벗 화법이라는 겁니다. 예스는 말 그대로 민원인의 감정이나 상황이나 뭐 주장의 긍정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는 벗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 벗은 그런데 라는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스로 그 고객에게 민원인에게 상황을 긍정한 후에 자벗 그런데요 라고 말하면서 이제 응대자가 하고 싶은 말을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스 yes, 벗 화법 구조입니다 이 예스벗 yes, 화법의 가장 큰 특징 그리고 장점은요 이 상대방의 이성뇌를 빠르게 활성화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인을 분석하고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생각하게 하면서 이성적인 대화가 서로 가능하게 만들어줍니다 우리가 감정이 격한 상태에서는 이성적인 대화가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렇게 되면 서로의 잘잘못을 따지기보다 문제 해결에 집중할 수 있으니까요 매우 생산적인 화법이라는 생각도 드네요 그러면 주의해야 할 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 주의해야 할 화법도 있을까요 네. Yes, but의 반대 개념인 No, Because 화법을 쓰는 건좋지 않습니다. 뭐 응대자의 입장에서 자기 방어를 해야 되니까 종종 나도 모르게 나오는 화법이기 때문에요. 혹시 내가 평소에 나도 모르게 No, Because 화법을 주로 사용하면서 민원응대를 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한번 점검해 보셔야 할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예로는 그게 아니고요. 안 됩니다. 이런 말들이 바로 노에 해당하는 말들이 되겠죠. 어, 그러고 나서 왜냐하면으로 시작하면서 응대자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전하고 주입시키려고 하는 화법이 바로 노비코즈 no 화법이에요. 이노비코즈 no 화법은요. 민원인의 감정뇌를 활성화해서요. 민원인을 불안하게 하고 방어태세를 취하게 만들어요. 한마디로 민원인을 공격적인 상태로 만드는 거죠. 그 공격성은 응대자를 향하게 될 거고요 더 화내고 더 짜증내고 더 하소연하게 되기 때문에 어쩌면 멀리 봤을 때 응대가 더 오래 걸리고 우리가 원하는 협의점을 찾는 것도 어려워지게 될 겁니다 서로의 잘잘못을 따지는 비생산적인 대화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컴플레인 상황과 클레임 상황에서 이 yes, but 화법을 적용한다면 어떤 흐름의 대화가 이루어질까요? 먼저 컴플레인성 민원응대에서는 죄송합니다를 대체할 수 있는 말로 뭐 민원인의 상황이나 감정을 인정하고 공감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뭐아 그런 일이 있었군요. 불편하셨겠어요. 당황스러우셨을 것 같아요. 또는 당연히 어렵다는 생각이 들수 있어요. 라는 말들이 될수 있겠죠. 클레인성 민원인응대에서는 예스에서 실수에 대한 사실 인정을 해야겠죠. 이런 말들이 있을 수 있어요.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 시스템의 오류인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 부분은 제 실수입니다. 그 부분은요, 오안내가 된 것이 맞는 걸로 확인이 됩니다. 자, 이런 멘트를 사용하시면 되는 거고요. 이 사실 인정은 아주 빠르면 빠를수록 좋아요. 그리고 사과 후에는 그런 실수가 일어나게 된 배경을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서 사과의 진정성을 높이는 것도 대화의 유령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실수의 배경이라면 뭐 예를 들면 저희가 빠르게 안내를 드리려다 보니까 이런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라든가 뭐 갑자기 시스템 접속이 많아지면서 오류가 생겼고가 같습니다. 뭐 이런 상황을 설명하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 후에는 반드시 합리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셔야 합니다. 자, 언제 어떤 방식으로 해결을 할 것인지를 좀 꼼꼼하게 제시를 해주시고 약속을 이행하실 수 있도록 해야겠죠.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A 그리고 B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것을 원하세요? 말씀 주시면 빠르게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같은 멘트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민원인 응대에 대해서 막연하게 어렵고 힘들고 싫다라고만 생각한다면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응대 노하우가 생기기 어려울 겁니다. 이 시간에 학습하신 이 민원인의 심리부터 불만의 원인에 따른 민원인 유형 분류 그리고 유형별 응대 전략과 화법 매뉴얼을 잘 기억하시고 실제로 응대에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상황에 맞는 적절한 응대로 민원인 응대에 점점 노하우가 쌓이는 경험을 하는 분들이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